경찰서는 1 3일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은 뒤 세입자의 77명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법으로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대구시 남구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동을 매입한 후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라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전은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거래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을 말한다. 실거래가 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전세가 발생해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A씨는 또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도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선순위 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 1이면 나들불 시리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2월 초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소재 불명이던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한 뒤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후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허위 보지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삼입해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65건 103명을 단속해 6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